뒷머리가 좀 약간 납작하신 분 많죠 그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뒷머리가 좀 납작하세요 거의 일자? 절벽에 가까운 어떤 머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짱구 머리처럼 이렇게 붕붕 뜨게 해서 이 부분을 살리는 거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 한번 잘 따라해보세요 납작하시네요 정말 초 간단하게 자르는 방법은 옆에 선을 약간 투 블럭으로 쳐 놨고요. 근 뒷머리 같은 경우 짱구 머리를 만들려면 그냥 편하게 위에 머리를 이제 클리퍼로 정리를 해줄 거예요. 한 번에 위에를 먼저 잘라주시고 내려주세요 그리고 밑에 잘라주시고 위에 잘라주시고 밑에 잘라주시고 이거를 똑같이 하시는데 먼저 밑에 네이프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라인을 잘 잡아주시면 첫번째는 어느정도 완성한거죠 느낌에 약간 그런식으로 만들어 놓고 연결이 됐죠 그럼 옆에 투블럭 상고니까 옆머리와 뒷머리의 연결을 어느정도 시켜주세요. 그러면 되게 쉽게 같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짱구머리로 살짝 뜰수도 있고 밑에 네이프 부분은 이런식으로 좀쳐주시는거예요 이렇게 치면 밑에 부분이 좀 깔끔해지셨죠? 오늘 이렇게 라인 이런 잔털도 잘 깔끔하게 잘라주시고 자 여기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이드 라인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서 그죠? 80도 정도 이렇게 들어서 쭉 쳐주세요 그리고 밑에 라인 같이 쳐주시고 밑에 라인 쳐주시고 위에 잘라주시고 밑에 잘라주시고 똑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잘라주시면 층이 안 지고 옆 부분에 있던 투블록 라인하고 같이 연결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주세요. 제 라인은 한 3mm 정도로 살살 치시고 다이 뒷머리 쪽의 라인을 전부 다 끝내놓고 어맨 뒷부분에 있는 네이프 부분을 끝낼 거예요. 적당하게 이렇게 자르시면 좀 시간도 단축될 뿐더러 훨씬 더 깔끔하게 손님도 보시면은 좋다고 하실 거예요. 뒤에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이쁘다고 어, 생각하고 있을 거고. 그래야 집에 안 가시겠죠? 머리 못 자른다고 가면 안되잖아 손님이. 그지?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자, 뒷머리 부분의 짱구머리는요 이 뒤통수 쪽에 이 부분을 정확히 남겨놓을 때 어떻게 잘라느냐에 따라서 짱구머리가 결정이 됩니다 확실하게 짱구가 될지 아니면 좀 납작하게 그대로 보일지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여기 이쪽에 옆라인 라인 같은 경우에 그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알고 나서 그 부분을 그것까지 올려주세요 약간 80도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들어서 올려주게 되면 클리퍼로도 이렇게 가위가 아니라 클리퍼로도 분명히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들어주시고 잘라주시고. 위에 들어주시고 잘라주시고. 그 다음 밑에 좀 잘라주시고. 들어서 잘라는 거 잊지 마시고 8 0도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오늘 거의 다 내려놓습니다. 자,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천천히 잘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뒷머리를 울풀컷 이라고 한참 길렀던 학생인데 이제 뒷머리가 더워서 오늘은 좀 자르고 싶다 그래서 왔어요 맞죠 응. 어. 그래서 요 밑에 라인을 너무 또 하얗게 치거나 짧게 치면 아마 싫어할 것 같아서 적당하게 이런식으로 뒷머리 짱구형으로 나오게 원래 약간 두상은 조금 납작 하세요 짱구 머리를 잘 자를 수 있게 이런식으로 밑에 네이프 부분을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어, 요즘에 날씨 덥고 또 날씨도 비도 많이 와서 사람들이 뒷머리 막긴거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좀 자르시는데 이렇게 잘라 드리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무리는 이제 우리가 늘 하던 3mm 탭을 하나 끼시고요 편하게 끼신 다음에 밑에 라인에 이렇게 옆에서 보면 약간 길게 보이시죠? 이 부분이 조금 길게 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 그죠 이렇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좀 잘라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밀지 말고 적당하게 걷어낸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3mm 탭으로 그냥 그냥 살짝 스치듯이만 살살 이렇게 좀 잘라 주세요. 손님, 두상, 이런 목 쪽을 너무 이렇게 누르지 마시고, 그냥 살살, 이렇게, 밑에 그, 네이프 부분의 위쪽에 난 머리를, 어, 걷어낸다는 생각으로, 살살, 이렇게, C자로, 이렇게 살살, 살살, 살살 쳐주죠.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뒤에서도 길어 보이지 않고 깔끔하게 나죠. 그 다음에, 잔털 제거는 필수.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깔끔한 머리가 나오는 상고형머리로 나오죠 댄디상고라고 하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머리 길었던 거를 짱구머리로 잘라 주시는거예요 클리퍼로만 이용한 오늘 커트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가위자국 클리퍼자국 없애야 되니까 한번씩 들어서 이렇게 좀 잘라주시고 마무리로 살짝 끝에 이렇게 위. 음, 이렇게 잘라주시면 아주 깔끔한 머리가 나오죠. 자, 빗질을 뭐 해도 안 해도 자, 약간 숙여보실래요? 마무리는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정리해가면서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너무 한 번에 딱 끝났다고 끝내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잘안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더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 옆에서 봤을 때 약간 이렇게 이어지죠. 잘.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화이팅입니다. 초보 영사 화이팅. 블랙형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꾹. <웃음>